안녕하십니까 TV 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 목입니다 오늘은 칠포 사거리 부근에 있는 여러가지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가 칠포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용천리 마을이 보입니다 칠포사거리입니다 칠포사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오늘 매매할 물건이 있습니다 도로에는 접혀져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어요 신호등이 있는 곳이 7번 국도입니다. 7번 국도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말 4마리가 보입니다. 도로에 접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논입니다 현재 매매하는 곳은 딱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2차선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차량 진입은 가능합니다 갓띠부에는 자갈이 깔려져 있습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지대가 높아 아주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 저기가 곡강초등학교 입니다 곡강초등학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7포사거리 부근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4384제곱미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왕복 2차선 15미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국유지입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자 지역입니다. 용도 구역은 상대보호 구역입니다. 건폐율 20%와 용적률 100%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용도는 공장부지, 창고부지 요여양원부지 등 다용도 이용 가능합니다. 3.3제곱미터당 가격은 8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10억 6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